짠, 진행찾아습니다 자, 오늘 영상 홍프피핑거님의골잼열차 바로 출발합니다. 뽀뽀! 어? 이 장면은 p 지퍼 필러와의 배틀 장면 아닌가요? Left me all alone here any <웃음> 근데 왜뭐 이렇게 슬퍼? 마미 롱레그가 친구도 없이 여기다 버려 놓고 갔다는데. 그때 등장한 악마의 등장. 어, 누구야? Uh, where am I? What? What? What? What? What? w h a h where... uh, 음, 뭐, a t w t What? w h a w a t w h t What? What? What? What? I'm 척이느껴졌 r e what I'm doing. I'm not sure what I'm doing. i, 어, no. I, do 어? I e 야, 기다려 봐. 같이 놀고 싶었을 뿐인데. 어, 안 <웃음> 안, 안, 안, 안. <웃음> 아, 제발. 오 자, 저기다. 밟고 넘어가. 오케이. 탈탈 전방. 아, 또 근데 막상 피 PJ가 풀 죽어 있는 모습 보니까 마음이 좀 신경 쓰이나 보네요. Mm. Huh? Hey, huh? oh. 자, 너를 위한 선물이야. 이거 완전 땡땡이 취급하는데요? 이 oh. oh. oh, 야. 빨 가자 이제. PJ랑 한착하 인사, 핵가능 다음은 마미의 첫 등장이요! 파피를 그대로 낚아채는그 장면! 와! 이거 뭐야? 파피 플레이 타임 챕터 2한분 요약 이런 건가? 파워가 필러, 통과, 그리고. 아 저거 여기서 오지게 고통당했죠. 저 정신 나간 토끼. 저리 가라. 아 어, 그래요. 다음은 이거. 허기 잡기. 아, 네. <웃음> 두들겨 맞다가? 뭐야? 웬 다스베이더 허기? 오! 진정해, 진정, 진정, 진정! 지, 정신 나갔어 제! 드디어 싸울 때 일단 도망치자. <웃음> 아, 맞아 어, 설마 이 장면은? 그 장면 나왔다 드디어. 아, 어, 허기가 와서 잡아 먹을 거야. 어. 허기 알았던애가 사실은 키시 MC. This for your knee. 아, 여기서 키시가 나와 가지고 또 다른 추격전이 되지 않을까 예상했었는데 키시가 우리를 띠 하고 도와줬었잖아. 창기문 열어 줬었는데 키시가 도와준 이유가 여기서 나오나 설마? Oh, 어. you're e e s y Thank you. 키시야 고마워. 우리 이제부터 우리 프렌즈 n o 우리는 이제부터 깐부야. 좋아좋아. 문좀 열어 줄래? 문이. 조금 열이 조금 이조어이조어 문이. 조금 열어 줄래? 문이. 조이없어 너무 없는거 아니니? 키시문 우리 인증샷 좀 남겨놓자. 금 열어 줄래? 문이. 이 조금 열어 줄어 자 빨리 문좀열 <웃음> 됐다 드디어 잡혔어 빨리 내려 그거야 oh, 거기서 가면 돼 oh, 미, no. 그냥 그대로 밀어 밀어 thing. 밀어 밀어내려 밀기만 하면 돼 I'm 아니 뭐가 oh, 무섭다고 그래 okay. 기다려봐 오케이 just... 아,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내가 긴장 풀어줄게 이거 막대 이거를 이렇게 You're 해가지고 내리면은 에이 라이브를 던지면서 아이고야 오 몸개그로 키시의 긴장을 uh, 풀어주는 건가? Huh, 아 됐어 oh, Now it's your turn. 자 이제 <웃음> 어떻게 하지 알았지? 키시야 네 차례야 빨리 내려 음, 야 빨리 <웃음> 할수 있어 Show me who's in charge. <웃음> 너의 힘을 보여 부... 오 됐다 yeah. 어, 일단 키시? 열렸어? 키시? 어디가? 가지 마. 기다려. 크래픽으로 잡. 죽려네좀요 그렇게 사라져 봐, k 키 I n 여기 탄 하나밖에 없는데 까부라고 어디 간 거야? 나 버리지 마. 어. 아니 키시는왜간 거야? 아니, 내 몸에서 냄새났나? Maybe Or maybe, uh? 어? A message! 메시... 어, DM이 It's 왔다! 키시. 오키시한테서 DM이 I 왔네요? Re reinforce... What? 어? <웃음> 아! 키시가 플레이어 치료해주려고 구급상자 가져러간 거였네! 또 다른 깐부까지 데고 왔어? Uh. 키, 시키시야 어? Boy player. Boy player. 아, 우리 오늘부터 같이 친구하자 자자자 <웃음> 붕대까지 자, 자, 묶어서 그렇게 캐시와 oh. 플레이어는 oh. Oh. Oh. 행복하게 again, 살았다고 oh. 합니다 어? Oh. Oh. 그때 마미안게 쫓기는 together, 파피 맞아 체네를 right? 잊고 있었네 자 구하러 가보지 파피 구조대 결성 완료 가자! <웃음> <웃음> 자그러면 이제 드디어 좀 평화로워진 파피의 플레이타임 공장 아또 악마 물질이야? 도만좀 해라 저거 w h 악마 물질 s 리려다가 들켜버렸어. 어 h 악마 물질 뿔리려다가 들켜버렸어. 어우 악마 물질 뿔리려다어 악마 물질 뿌리려다가 들켜버렸어. 어기 악마 물질 뿔리려다가 들켜마 물질 뿔리려다가 들켜버어어리가어가버렸어 어우 악마 물질 뿔리려가들버가어 그러네 이번엔 이제 피자에다가 악마 물질을 섞어버리려고 <웃음> oh. 악마의 피자 대박 피자 <웃음> 완성 <웃음> 아이고 고픈데 <웃음> 뭐 먹을까 oh, no. 아이고 no... 먹을 게 하나도 없잖아 <웃음> 아 내가 직접 만든 피자 한번맛좀 볼래 <웃음> 피자는 <웃음> 못 참지 <웃음> 어 고마워 파피야 <웃음> 너밖에 없어 역시 헤이 <웃음> 칵 어, e h a 맛있다! e e n looks delicious. Oh, h Oh, no. 기 너를 갈기갈기 찢어 죽으 아, 아, 우리 이억들 이 설마 다 잊은 거야? 피자도 어, 같이 만들어서 먹고 <웃음> 맞아 맞아 맞아. 고고다. 바로 넣네. 먹이 감이야. 아, 모든 게 파피의 계략이었다. 아이 자 오케이 어 위기 탈출 넘버 비법 아니에요 wow. 타임이 기법으로 피자 토해내기 촥어 <웃음> <웃음> <웃음> 어? 어? 이게 happen? 통해 자피야 니 하... 네 피자 너무 맛있었어 너도 한번 먹어봐 너가 직접 먹어봐야지 니가 만든 it 피자인데 drops. 빨리 yeah, 먹어 right. <웃음>